관련자들 다 무혐의 했을 때 수사 라인 누굽니까? 한번 보여주시죠. 맞죠? 중앙지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. 저도 이 수사 의뢰서 확보를 해서 읽어봤거든요. 이 수사 의뢰서가 들어갔는데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걸 해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 수사 의뢰서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. 과기부가 감사를 한그 결과를 토대로 한 겁니다 충분히 검증이 됐고 또 관련된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수사 의뢰에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수사를 했는데 관련자 다 무혐의로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나온 뒤에 다른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또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하니까 그걸 믿고 민간인들이 쭉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 겁니다 언론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? 제가 사실 이 매체 기사를 잘 인용하지 않는데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옵티머스 사기행각 막을 두 차례 수사기에 놓쳤다 이 사건 무혐의해 준거 그리고 이 사건 전에 2018년 2월에 들어왔었던 고소권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두건 무혐의로 처리되면서 사실 옵티머스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 라고 동아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막 수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수사의뢰서 관련된 수사 진행해서 관련자들 다 무혐의했을 때 수사 라인 누굽니까? 한번 보여주시죠 맞죠?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옵티머스 관련돼서 좀 답답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현재 수사팀이 잘못하고 있는 양 법무부가 잘못하고 있는 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